냐냥냐냥냐냐 어, 아니 미혼양 왜 이렇게 아? 배에 살이 쪘다냐옹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제 과식을 좀 했다냐옹? 너추르 먹었구나 냐옹? 추르1통 <웃음> 먹었다냐옹? 어쨌든 오늘 네? 이 어미 야옹이 우리한테 부탁이 있다고 왔다 냐옹 응? 엄마 무슨 일이냐옹? 음, 자기 아기 고양이 여섯 마리를 찾아달래 모, 이 안에는 뭐? 몬스터가 있다는데 몬스터? 응 음, 한번 우리 아기 야옹이를이위로에서 찾아줄까? 어? 자체 어떤 모습을 래 이렇게 엄마 고양이가 냥냥 거리는 거지? 그니까. 어 여기 열쇠가 필요한가봐 냥 와! 아! 아! 강아지가 아! 있다냐옹! 강아지가 있다냐옹! 아! 강아지가! 강아지가 있다냐옹! 아니! 시바견이! 머리 만든 채로! <웃음> 자 빨리 우리 귀여운 아기 냐옹이를 찾아줘야 된다냐옹! 안 돼! 오, 다행이다. 아기 냐옹이를 찾아줘야 돼. 오, 점프할 도 있네? 여 염은 냐옹! 우와! 여기 함정이 있었어. 냐옹, 냐옹, 냐옹. 우와, 나한 마리. 개또 다재 한 마리, 마리 찾았다 냐옹? 우리 아기 고양이? <웃음> 어?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냐? 어? 아니 여마나너 어디 있는 거야? 초록색 너가 문이... 없으니까 모든 너구로가 나한테 쏠려. 지금 나는 아기 고양이 구출 작전 중. <놀람> 됐다. 아기 고양아 너 여기 있었구나. 아이고 내가 구해줄게. 아 찾았다 아기 고양아. 너 지금 어디 있었니? 준기한 마리 찾아줬습니다. 오케이 다섯 마리 남았다. 너 어디야? 나 보라색 요괴새. 아이 아, 멍멍이가 멍멍이가 <웃음> 나를 쫓아오네. 잠깐만 속도 이거 사야겠다. 안 되겠다. 아니, 의미 없어. 현질이하겠어 의미 없다고? 그 60초만 돼. 그래도 따돌릴 수 있지 않을까? 어 야옹 야옹 멍멍이들이. 자 빨리 빨리 와 어, 뭐야 뭐야. <웃음> 야 빨간 진짜... 문, 야 어? 빨간 문 뭐야? 거기 저기 낚시야? 모르겠어. <웃음> 와나 너무 무서워. 잠깐만 이쪽으로 이쪽으로. 여면아 보라색이 진짜 보라색이 많아. 알았어. 들어오자마자 이제 오른쪽. 아 나도 있거든? 나도 가고 싶은데 멍멍이들이 나를 추아온다와 멍멍이들이 왜 이리 많아? 자 지금 나 돌리고 있는데 아 주황색깔 열쇠가 여기 있다. 어. 나를 쫓아오는데 어어나 바나 나 껍질 밟았어 아 <웃음> 안돼 너 어디야 어디야 보라색이야 보라색 보라색 들어가자 마자 오른쪽 어 거기 근데 열쇠가 바람이... 어, 열쇠 어거 <웃음>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봐봐 점프, 점프, 점프. 보자 보자 어 <웃음> 뭐야 오 멍멍이들이 여기가 진짜 무서워. 우와 나 뭐야 나 떨어졌어! 야옹! 안녕하세요 몽몽이님. 고양이는 잘못이 없어요. 고양이는 그 <웃음> 그 귀여울 채밖에 없어요. 냐옹. 강아지들 정말 멍청하구만. 점프를 못 하지. 야! 야! 무해야 뭐, 된다니까. 머리가 무슨 우주까지 날아가냐. 엄청나 엄청나 일단 여기 고양이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구만 자자 빨리 빨리 냐옹냐옹 냐옹. 빨리 가지 않으면 죽는다 냐 됐다 어, 우리 귀여운 아기 고양이 여기 있었구나 오케이 두 마리 찾았습니다 자 이제 딴데 가볼까? 음 어, 여기 황금색깔 열쇠가 있는데요? 어, 나 그거 했다 냐옹 강아지들이 어 많이 화가 났다 냐옹 됐다 여긴 뭐지? 아 점프하는 곳이구만 또 올라가서 냐옹이들이 갇혀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애기 고양이들 어디 있을까? 헉. 자, 색깔 블록 밟고 밟고 밟고 어쭉 내려가서 찾았다 아이고 이거 또 가, 다시 갖다 놔야 되는구나 나 빨리. 어! <웃음> 강아지들아, 잠깐만, 진정해 줄수 있겠어? 우리 아기 고양이들이 지금 엄마를 찾고 있어서 말이야. 됐다. 후. 보라색 깼고, 그 다음에 또 어디 갈까? 아까 주황색 방을 본것 같은데. <웃음> 이겼다. 이번에는 주황색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뭐가 있을까? 어? 텔레포트 를했더니 되게 무서운 공간에 왔는데? 어, 뭐야? Nope. 아! 이거, 어디 문을 선택할지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? 일단 여기 아니고, 안쪽에 있는 거 선택하고. 약간 운빨 게임인데, 이거 운빨 게임. 이번엔 이 강아지 머리 밑에 있는 걸로 가볼까? 안 오. 돼! 안 돼! 나 외웠다, 외웠다. 이쪽. 선택의 중요성. 선택을 잘해야 해. 이번에는 이쪽이고. 아 어디로 갈까? 코카콜라님한테 물어볼까? 코카콜라나 맛있다. 맛있으면 바나나? 어? <웃음> 바나나? 바나나는 길어? 길면 기차! 차? 여기다! <웃음> 오! 맞았어! Nope. 아! 맞긴 무슨! 이겨멘! 일로 가고 이쪽 가고 후. 와! 뼈다기왜 이렇게 어려워? 여메아 너 이거 어떻게 했어? 이제 깨는데 좀 어려웠지. 대단하네. 오케이! 고양이 구출 성공! 아 애기 고양아 많이 무서웠지. 강아지는 널 괴롭히지 않았니? 아도 괴롭혔어. <웃음> 오케이 네 마리 구출했습니다. 이제 안 가본 데가 빨간색인 거 같은데 냐옹. 우리 빨간색 가볼어나한 온다.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여기, 여기 가운데에 또 구출하는 거 있네. 아아 아, 진짜? 음. 파란 파란색 파란색! 어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이쪽. 와 맞아. 진짜 무서워. 가볼까 한 번? 어. 어 여기는 미로 미루... 오! 미로인가 봐! 이쪽으로? 오! No. 어... 함정이었어! 내 no. <웃음> 네, 사악한 강아진 녀석들! 이렇게 이렇게 <웃음> 왜 내가 희생당하는 기분이 들지? 아니야 네가 못 피한 거야. 갈때 오란 말이야. 자이기도또 지나갈 것 같은데? 어 여기도 있다. No. 안돼 no. 여기 함정이었어! 아 됐다! 이쪽 어, 이거 완전 미로야 강아지들이 천국인 곳이라고 빨리 가봐 잠깐만, 저 강아지가 우리 s h i Rago. k a n g a 있는데. 오. 오케이. 야옹아, 집에 가자. 많이 무서웠지강아지 f 많이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가운데 a l i 아 분명 미로 가운데에 갇혀있었는데요 야옹아 도대체 어딨니? 아, 여기있다 가자! 야옹아 집에 가자! 아 어, 야옹이들! 도망쳐 도망쳐! 오, 제발 에이. 야옹아 집에 가야돼 이 무서운 강아지들한테 도망치자 빨리빨리 빨리 이쪽이야! 야옹아! 아 됐다! 오! 와우! 아싸! 자, 자, 예 드디어, 야옹이 여섯 마리를 구출해주고, 야옹이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. 어, 고맙다고. 그래, 그래. 음. 어이, 너무, 어 멍멍이들 많이 무서웠지? 어쨌든, 아주 사악한 멍멍이를 피해서, 여섯 마리의 야옹이를 구출해주었는데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세요 그럼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